안녕하세요 대그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아마 귀농귀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구인 자유농장 유튜브나 소식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각종 소송 중이며 빚도 10여 년 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창고 공간에서 곰씨, 울바 세나 이세 분이 이 추운 겨울로 나야 합니다. 저희도 그간 큰 도움은 드리진 못했지만 이번에는 너무 큰 사건이고 추운 겨울에 거주 공간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지켜보고만 있긴 너무 힘들어서 염치불구하고 구독자분들께 지구인자연농장에 후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뒤에 영상에 지구인자연농장 채널에서 오늘 올린 화제 영상이 나올 건데요 해당 영상 하단에 후원계좌가 나오니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힘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도 이미 후원을 했고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젊은 기농인 친구들이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항상 달그닥TV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뒤에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야옹이 야옹, 마리잖아 야옹이 아홉 마리에 있어. 이라 말이 페이스어 오빠, 더 이리 오빠, 이리 오빠. 이리 오빠, 지금이 가림 여러분, 지금 자는 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전화. 저는 재나 저는 농가. 저는 복희입니다. 여러분, 우선 어,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화재가 발생해서, 어,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완전 히쁘네 타버렸어요. 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저희는 핸드폰을 한대 들고 나온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개한 마리,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 셋, 목숨만 간신히 건진 상태예요. 네, 옷도 그냥 제일 가까이에 보이는 옷을 주워 입고 나온 거고요. 네. 그 나머지 고양이 8 마리는 어... 생사를 알수 없는 나이 세 마리와 집을... 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고양이들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어, 돈도 뺏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이술에탈 것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잃었고 그래도 지금 저희 목숨 목숨이 아직 달려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셋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상황이어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어? 아, 아, 아. 저희는 여전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씻고 먹고 할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저는 지금 입고 있는 게 전부이고 속옷 한장 제대로 챙겨나오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거는 네. 사실 판넬주택이 화재 위험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위험할지는 사실 몰랐어요. 정말 무슨 과자 봉지가 불에 타듯이 순식간에 집이 전체가 불이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세나가 검시가 와서 깨우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대로 불타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태고 저희가 열심히 구한 자료들 증거들 많은 것들이 지금 그 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저희가 다시 유튜버를 하고 아마시청막 싸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 지금 세명 몸만 있는 상태거든요 목 다시 잘되어서 남아있는 거라고, 슬크하게 타버린 쟤들, 음, 그거밖에 없더라고. 음, 그리고 가장, 가장 슬크하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저희한테 남은 게어 남은 게나 저희 셋이랑 친목이랑 네, 고양이 고양이 한 마리 왜꼭거애들 순식간에 순식간에 너무 일어난 일이라서 저희도 사실 너무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음, 정신없이 네 정신없이 지금 이게 사실 근데 진짜 이게 아직까지도 현실인지 잘 아직 감네 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진짜 일어나는건가 지금 우리한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맞아? 음 아직 현실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사실 머릿속에 아 어... 머릿속이 하얘서 사실 무슨 말씀을 드려야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음, 무튼 여러분 저희 음...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뭐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는데 어, 불이 이렇게 무서운 줄 저는 오늘 처음에 알았는데 불이 어 무슨 119 부른 시간에 그냥 집이 다 타버릴 줄은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저희의 기반이 되는 이제 그 집이 다 타고 나니까 지금 머릿속이 그냥 하얗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든 근데 왜 저희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뭐 죽지 못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웃으면서 슬퍼도 웃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진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힘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진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살아야될지 막막해요 막막한데 어,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어, 어. 야, 커야 이래요뭐 그저 해준 게또 미안하고 아, <웃음> 어, 음. 어, 진짜 저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진짜 세상은좀어래 아, 했어요, 저는 기반이 되는 <웃음> 기반이 되는 건물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진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불이 나서 소방관분들도 다 갔는데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살살 죽으라는 말인 건지 잘 모르겠어 저는 진짜 진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걸있지잘 모르겠어요 아... 진제 웃고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가 않네요 구독자분들한테도 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순간 이렇게 되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혈압처럼 <웃음> <웃음> 목숨 하나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웃음> 이제 정말 목숨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래도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수고하네요. <웃음> 안녕. <웃음>